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사전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차단을 위해 추진됩니다. 특히 이날은 읍내사이 이천수 기장을 소방안전책임관으로 위촉하였으며 감지기여등계와 소화기신계를 무상지급하여 지역사회 소방안전네트워크 구성 및 화재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 추진중인 119 안심골목벽화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진욱 사장은 1. 일구 안심 골목 만들기 캠페인이 마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방송 이승규입니다.